네, 이번 시간에는 이플랜지를 만드는 또 다른 기법인 이 스웻 플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윕이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피처에서의 스윕하고 똑같습니다. 단면이 경로따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결국은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 그러니까 스윕 작성에 사용되는 교차하지 않는 열린 프로파일. 닫힌 프로파일은 안됩니다. 열린 프로파일. 왜 열린 파일, 프로파일을 활용해가지고 두께 사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열린 프로파일 스케치를 지정해야 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경로는 뭐 따로 경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기존에 있는 플랜지의 모서리 선을 경로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프로파일이 따라갈 경로를 지정하는데, 스케치나 기존 판검 모서리 어떤 모서리의 시리즈, 연속된 모서리들을 경로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는요, 계곡선일 수도 있고, 폐곡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하나의 모서리만 따라 한다고 러면 개곡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쭉 이렇게 따라 한다고 러면 폐곡선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스케치, 뭐 곡선, 모델 모서리 세트 다 경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로는 프로파일 평면에서 시작해야 된다 프로파일인 요점에서부터 프로파일이 여기 그려졌다가 여기 경로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하나 만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번째 수입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부분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면의 수직으로 참조 영상을 가지고요. 이 모서리 찍으시고 거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인 면을 만들죠 저는 화살표는 안쪽,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라인 가지고 자업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A 보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 그 다음에 다시 선 음. 이렇게 주죠 자요 치수는요 자요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3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10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점이랑이점이랑 수직거리는 2.5로 주겠습니다 요선하고 요선은 당연히 탄젠트 구속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2.5로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호만 있나요? 선이 있나요? 좀 헷갈립니다. 자, 이 선은 지워버리고 호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1.5R로 주겠습니다. 1.5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이랑은 수평 구성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단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만들어진거죠. 오케이가 빠져나오죠? 평면을 이제 숨기겠습니다. 스위프 렌즈입니다. 어, 정상적으로는 이명령화 여기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정의, 명령, 판금 있죠? 판금에 하시면 스위프 렌즈라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다음에요 찍으시고요. 단면을 찍는 겁니다. 이 단면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경로. 일일이 하나씩 찍으셔도 되고, 여기 경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탄젠시 선택 이렇게 하시면 쫙다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나머지 옵션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본 반경,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또는 프렌즈 위치, 간섭 잘라낼 거냐 말 거냐. 뭐, 정의 굽핌 릴리프 유형은 똑같습니다. 베이스 프렌즈에서의 어떤 성격하고 똑같죠? 자, 그런 식으로 아주 단면이 경로따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어떤 플렌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펼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펼쳐지죠 자, 첫 번째 예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거는 예, 마이트 플렌지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스웨이 플렌지 결과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 리트 지우죠 각져있죠 각져있는데 제가 만약에 스케치를 먼저 그려보죠 이 모습에 이것 좀 잡으셔가지고 수직 뒤집게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살표 앞쪽으로 나와있죠 그럼 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면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화살표가 뒤쪽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해서 스케치 면이 잡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저는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은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치. 메뉴스 제로보죠 간단하게 어, 직선으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고요. 이렇게 내려놓죠. 자, 여치수는 20으로 주겠습니다. 20 여기는 5입니다 그 다음에 3 4 5 어디갔죠 3입니다그 다음에 1.5로 주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스케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케치를 만들었어요 숨기죠 자, 먼저 마이트 플랜지부터 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음... 오케이 한 다음에 전개를 시켜보면 양사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틈이 있죠? 펼치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스위플렌즈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스위플렌즈를하면스위플렌즈 예. 단면 찍고요. 프로파일이죠. 경로 이선 여기 잡아보시죠.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깎여 나와죠. 그럼 깎이는 양은 뭐예요? 1. 자, 2로 해볼까요? 1하면 안 만들어지죠. 스케치하고 아까 프로파일하고 이반경의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0.5로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도대체 이값선 어디에 적용이 되는데 어디,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이 반경 값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쪽 반경 있죠. 안쪽 밴딩이 처리되는 부분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요쪽으로 보세요, 저. 요게면되요 반경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모체판은 각져 있지만은 이게 수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게 굽힘 처리가 되야겠죠. 그래서 요쪽 반경이 R1로 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정한 이값 있죠? 이값가지고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스케치의 치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파일 치수에 따라서 이 값을 적절히 조정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뭐, 3, 4, 막 이렇게 조여버리시면, 에러 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조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펼치면, 하나의 단일 원판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찍히는 부분이 없죠?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런 부분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죠 이게 경로죠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는 어느정도 그리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저는 이 예제를 열어보죠 그 부분 지워보죠 자이 스케치를 먼저 그린 겁니다 이렇게요 저는 정면에다가, 어, 윗면에다 그렸네요. 여기서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이, 며, 이 단면을 그린 겁니다. 굳이 면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측면에다 바로 그리면 되니까요. 자, 스위프렌지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흘러가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경로 따라 전개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열어보죠 열기 속성한 보죠. 이 경로 따라 전개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죠? 왜냐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직각적으로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로 따라 전개라는 개념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따로 경로가 있고 이게 좀 구불,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옵션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온 똑같습니다. 이건 좀딴 보겠습니다만. 자 오케이 눌러보자 저걸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전개를 지키면 펼치게 하면 이런 식으로 평판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펼치게 됩니다 근데 경로 따라서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치 편집 경로 따라 전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펼치게 보면 이 경로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좀기억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재질 안쪽입니다. 이게 주거 주구 안주고에 대한 도움말을 그 받는데도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경우에는 재질 안쪽을 한번 어, 경로 다 정리를 했는데 잘안된다 그러면 재질 안쪽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로에 따라서 전개하고 안하고의 차이점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예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겁니다. 이거. 회전체죠 근데 이제 회전체는 아니고요 원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통 원청 바디 있죠 이걸 체크하면 이런식으로 전개가 되고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 차이점을 보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예제 파일을 만들어 보면서 이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새파일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들어오고요 자 윗면에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죠. 그다음에 라인 하나 그리겠습니다. 경로는 이 틈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폐곡선 형태의 어떤 경로를 따라가실 수는 없어요. 자, 지수 한번 주죠. 자, 이 부분의 치수는 얼마죠?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50입니다. 그리고 1도네요. 50. 요 사, 각도는 1도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라내기로 요 틈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로는 폐곡선이 되면 곤란합니다. 오픈된 선이 돼야 돼요. 1도도뭐 0.1도든 0.0001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빠이 나온 다음에요. 저는 윗면에 했으니까요. 자, 정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면이 요쪽이 맞죠? 정면에 스케치. 면의 수조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요. 요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 4로 갔다가 또 직선 구간 또 a 4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수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80도고요. 길이는 35. 어, 죄송합니다. 사선이 돼야 되는데. 35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경은 30입니다. 5, 3이네요. 이 부분. 지우고요. 5, 그 다음에 3.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하나씩 잡아보죠. 지금 이점 있죠? 이점은이선 있죠? 이 선하고 관통구속을 주겠습니다. 그이 그렇죠? 점이 이 선하고 관통구속을 주면 이제 위치가 확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45 치수가 빠졌네요. 이 선이랑 이 점이랑 45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은 수평구속을 주자.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정의를 했습니다. 고 모델링 하시는 분이니까, 뭐, 스케치는 도가 터있겠죠. 예. 자, 빠이 나오자 결국은 얘가 뭐가 되는 가 단면이 되고, 이 원이 경로가 되는 겁니다. 스웨프 렌즈형 단면이 경로 따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펼치기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형형태로 펼쳐집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피처 편집에서요. 여기 원통 원추형 바디 요거 체크하신다면 여기다 모서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전개를 시킬 기준 모서리 저는 이 모서리를 찍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런 다음에 한번 펼치게 보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음, 구멍 한번 뚫어볼까요 자 피처에서 하셔야 되고 아니면 판금에 있는 기본형 구멍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 면을 잡죠? 5 어, 뭐 정도로 추죠? 일단, 면의 수제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일단. 그런 다음에, 이 구멍에 들어오면 스케치 있죠? 스케치 7번에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위치가 잘안 맞죠?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원점에서부터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자, 위에서 보자 사선입니다 한 35정도로 할까요 3 5는 너무 큰데요 3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 있죠 35도로 주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위치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구멍 뚫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패턴으로 하면 되겠죠 피처에서 원형패턴, 패턴을 비춰 놓은 이 구멍이 되겠죠 아니면 이 트리상에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전축은 보이나요? 안보이면 보기에서 숨기기 보이기 임시축을, 아 임시축이 안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면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이 테두리 있죠 원테두리 찍으면 되겠죠 자 동등관계로 12개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인트를 빼고 싶어요 인스턴트 건너뛰기 요점 찍으면 빠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전개를 시켜보시면, 요런 식으로, 구멍도 전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옵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입이랑 우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프로파일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렇죠?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 베이스, 기원에 있던 그 플랜, 플레인, 모스, 플랜지의 어떤 모서리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새로 스케치 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 경로 따라 전개의 의미. 그리고, 어, 이거 있죠. 원통, 원추형 바디를 체크하고 모서리를 찍느냐 안 찍느냐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수입도 상당히 판검에 있어서 중요한 명령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